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더 히든 키친. 많은 이들이 극찬한 생면 파스타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파스타가 맛있나 했더니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인 셰프의 오리지널 미국식 조리법이었죠. My restaurant is the Hidden Kitchen. And uh, it's an uh, American-Italian restaurant. Uh, my, but my, um, the skills that, that come with the restaurant, uh, they've been developed over time uh, from Chicago as well. The dish, uh, the dish that I've prepared is a basil pesto. Uh, it is a fresh basil pesto with, uh, made with uh, 100% um, basil. and also touch of pine nuts. Uh, well, the I mean, important thing for cooking is, uh, is consistency and uh, of course mixing of uh, flavors, being able to make sure that a, uh, the, the plate is well balanced. Yeah, the, it's a, the, the reason behind making the basil pesto, especially uh, during this season, is that while it's becoming fall, Uh, probably within the next week or two we'll be taking it off the menu because uh, we don't want to end up having to freeze the, the pesto for a long period of time during the winter where that will take away the quality of the dish. Uh, it's very important that uh, the people can taste the freshness and taste the quality of the basil pesto. 당신의 파스타 취향은 무엇인가요? 새콤한 토마토? 아니면 부드러운 크림? 크림 파스타를 원픽으로 친다면 주저할 것 없이 부평 에픽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에픽의 원픽 메뉴는 바로 마르크레마! 누룽지와 크림 파스타의 절묘한 조화 지금 확인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컨템포러리 레스토랑 에픽 오너 셰프 고하이입니다 저희 에픽은 이름에 걸맞게 정통 이탈리아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입니다. 보통 레스토랑에서 마레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는 해산물 파스타나 해산물 리조또를 칭할 때 쓰는데 저희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해산물 크림 파스타를 이야기 하는데요. 다른 업장들과는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이제 누룽지를 넣어서 약간 퓨전식으로 파스타를 먹고 또 남은 크림으로 리조또처럼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마네크레마는 이제 식사를 다 하실 때까지 뜨뜻하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조금씩 쌀쌀해지고 이제 겨울, 겨울이 오는데 손님들 오셔, 오셔가지고 끝까지 따뜻한 음식 그리고 또 누룽지 리조또를 드시고 든든한 한끼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식의 나라 프랑스 음식을 부평에서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 셰프가 먼 이국땅에서 만들어내는 프렌치, 바로 아라페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하면 떠오르는 백숙의 이미지는 그만. 이젠 프렌치로 만나셔야죠.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my restaurant. It is called a l Apero. It is a French bistro. So a l'apéro is somewhat of a concept in France which is the time when family and friends gather before dinner or lunch. Uh, they will enjoy some finger food and some alcohol, some wine or ricard traditionally uh, before moving on to the main dish. So the dish I would like to introduce today is the duck magret with chestnut and mushroom in cream sauce. The duck has been cooked for sous vide for five hours. Uh, it is cooked with its own herbs and its own fat. So this allows the meat to become really tenderized and packed of flavors. This food is quite special to me because it is a recipe that my mom used to cook. Uh, so I am really proud to be able to cook that for Korean people in general, uh, because I believe it is a dish that is not quite common in Korea. It brings me great joy to be able to cook it and to eat it. 미국, 이탈리안, 프렌치까지 내 취향대로 입맛대로 골라드세요. 부평에서 인증한 부평 맛집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